갑자기 뜬금없이 옆에 있는데 운전석에서 릴리징! 릴리징! 이렇게 막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성 스타일로 릴리징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는 시크릿 영웅, 잭 캠필드, 헤일두와스킨 에스더 힉스 선생님께 석세스 프린서플, 세도나 메서드,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사하고 한국 최초 잭 캠필드 그룹 인증 성공학 트레이너로서 교육기업을 설립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130년 교육 역사를 계승하며 한국인 성공 사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뷰 요청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어 서면으로 어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회신을 드렸고 그분이 이제 블로그에 아마 포스팅을 하는 식으로 어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분 어 주소는 제가 여기 설명 더보기 아래 안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에 답변을 하면서 어? 굉장히 저도 몰랐던 어, 저의 어떤 생각이나 제가 어떤 식으로 길을 걸어 왔는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그 인터뷰에 대한 어, 답변을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제켄필드 선생님과 헤일드와스킨 선생님을 만나 보셨는데 이분들은 명상 천재시잖아요. 이분들과 있었던 에피소드 일화를 전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과 있었던 일화 그리고 이분들 교육에 참여하면서 겪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들을 한꺼번에 지금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충분히 여유를 갖고 그 일들을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그 교육에 이제 참여를 했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영어권 사람들, 그리고 특히 서양 사람들은 뭐 노란 머리도 많으시고 백인들이 좀 많잖아요. 물론 흑인들도 강의에 찾아오긴 하지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백인들이 많죠. 근데 흑인과 백인들이 많은데 아시아의 개통의 사람들은 되게 적어요. 오히려 흑인들보다도 훨씬 더 적거든요. 이 언어 장벽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는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굉장히 적어요. 저도 뭐 영어를 잘해서 간게 아니에요. 그냥 무대포로 갔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제켄빌드 선생님 교육 때도 쉬는 시간이 되니까 와가지고 막 흥미를 갖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어디서 왔냐, 한마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결국에 둘러둘러가지고 묻는 게너 이거 왜 배우러 왔냐, 너 무슨 생각으로 이걸 배우냐 이런 질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장점은 뭐냐면. 저도 뭐 엄청 활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기가 되게 좋아요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그런 어떤 경험들 그리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론 제켄빌드 선생님, 헤일드 보아스키 선생님을 만나러 간 거는 맞지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켄빌드 선생님이나 헤일드 보아스키 선생님 뭐에스더이스 선생님 만을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면은 그 사람들만 만난다 그구루들만 만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그 만남 그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정말 많아요 어 저한테 되게 극찬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왜냐면 제가 약간 한국식으로 그분들을 대했거든요 헤어지거나 할때 우리 한국에서는 막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배웅도 하고 물론 제가 그 길을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데려다 줄순 없었지만 그분이 저를 제 전에 이제 미국에서 차가 없으니까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차를 항상 그 얻어 타고 다녔어요 왜냐면 또 미국이 차를 타고 뭐든지 이동해 우리나라처럼 교통이 좋지가 않아요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 교육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차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뭐 거의 이 이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걸어서 하는 것들이 모두 차로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또 되게 친해졌던 그분인데 나이가 73살인가 70세가 넘으셨어요 여성분이신데 굉장히 정정하시고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세도나 메서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면의 평화에 도움을 받았다고 라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이제 저를 차를 태워다 주시고 당연히 차를 태워다 줬으니까 저는 이제 배웅을 해야죠 그 전날에 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세도나에 수백 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이먼 거리를 와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15분 정도 거리긴 하지만 저를 태워다 줬으니 그분이 또그 눈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걸 이렇게 잘 봐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뭐 봐드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가가지고 안내 좀 해드리고 제가 그 차에서 내려서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에스코트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걸 해드려 가지고 바래다 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 나중에 몰랐는데 그분이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세운킴이 굉장히 쏘 스윗하다 <웃음> 어, 어, 이게 영어식으로 친절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어, 뭐 그런 식의 어, 어떤 표현들 굉장히 기억이 남네요 그분이랑 식사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릴리징도 같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또 하루는 그분이랑 또 있었던 에피소드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통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차가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분은 어디서 왔냐면 호주에서 오셨거든요 릴리징을 해야 되겠다 우리 릴리징 생각하면 다막 명상해가지고 막 가만히 있고 막눈 감고 있는다 그다음 명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명상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옆에 있는데 운전석에서 릴리징! 릴리징! 이렇게 막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성 스타일로 릴리징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같이 이제 동조가 돼가지고 저도 막 릴리징, 릴리징, 릴리징 막 소리 쳐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외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차가 한 5m, 10m 정도밖에 못 갔어요. 거의 한 시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한5 m 정도 전진했나? 근데 갑자기 옆에 새끼리 보이는 거예요. 그 새끼리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새끼리 이제 그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무리도치면은뭐 상가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 상가에 이제 일단은 여기 차를 대놓고 교통이 좀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 그동안에 우린 좀 식사를 하자. 왜냐면은 그때 너무 폭설이 와가지고 어, 트레이닝이 7시에 끝나야 되는데 11시에 일찍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먼저 가서 밥 먹고 느긋하게 한 3시쯤 나오니까 이제 폭설이 교통이 좀 정리가 되면서 길 막혔던 게 이제 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차 안에서 막 안달라 가지고 있었다면은 고생만 더 침탕 했었죠 릴리징 몇번 외치니까 곧바로 어떤 길이 나타나가지고 딱 레스토랑에서 다른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때 레스토랑에서 저한테 딱 맞는 차도 하나 발견했거든요 외국 차인데 그 차도 너무 좋았고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지금 질문이 잭 선생님과 헤일 선생님의 에피소드를 전해 달라는 건데 수강 동기들이랑 있었던 이야기부터 들 먼저 했어요 제가 앞으로 시간을 갖고 잭선생님 헤일 선생님이 있었던 이야기부터 들 해가지고 어, 많아요 계속 전달을 해 드릴게요 성공법칙을 모르는 분들께 그러니까 성공법칙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께 한마디 해줄 말이 있다면 뭐냐 사실 근데 제가 인터뷰에도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그분들에게 딱히 제가 해줄 말은 별로 없어요. 저는 성공학을 알려드리고 훈련시키고 교육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성공학 트레이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잠재의식 부분 또 영적인 부분 영상 측면도 좋아해서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같이 함께 다루는 또 잠재의식 트레이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잠재의식과 성공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정말 해드리고 훈련도 해드리고 드릴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조금만 제가 도와드리면 그 인계점을 돌파하실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공학을 정말 많이 공부하셨지만 이게 책으로만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제가 도와드려 가지고 우리가 실습해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경험은 이길 수가 없어요 몸으로 배우는 건 이길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도와드리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드려서 저희 교육대 날라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저희 교육에는 초보분들은 아우시죠 나는 이미 끝까지 다 봤다 뭐볼 책들 다 봤다 할거다 했다 다 안다 이런 분들만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막혀 있어요 적용하는데 근데 저는 그 포인트를 아는데 그 포인트를 찍어드려서 뚫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저희 역할이고 그렇게 해서 폭발적인 성과가 났을 때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저는 오히려 성공학 법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막혀 있으신 분들께 해드릴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 인터뷰 해봤고요 앞으로 질문들 더 많고 그리고 답변해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시간을 갖고 인터뷰 뭐 시리즈를 만들던지 어, 추후에 다른 유튜브 콘텐츠들과 함께 또 진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함께 초대해서 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도움이 되실 분들께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성공학, 잠재의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익히고 싶으신 분은